아직 여기까지 오신 건 아니니까 뭐 굳이 초대하진 말자 우리 네. 근데 쟤들 밤에 활동 안 하잖아 뭐 어, 설정이 다를 수도 있지 여기선 어 닭이다 어 고기. 닭이다. 고기 다야 죽이지, 죽이지 마, 마. 야, 죽지 마야 죽지 마왜왜왜 키워야지 황금 올리브영 왜요 <웃음> 라미야 여기 횃불 하나만 어디? 닭아오야 가깝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야 진짜네 야 천둥치고 저 빵댕이 봐 여러분 빵댕이 어디? 아이 <웃음> 복실 없네 야 일로와봐 저기 어저 친구 어 사각빵댕 어? 어 얘들아 조심해 마을 옆에! 어? 어어 머야 어! 근데 지금 싸우면 우리 가망이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무빙 무빙 안전거리 안전거리 어? 안전거리 아까 돌 필요하다고 하셨던 분 여기요 한 세트, 한 세트. 동굴 안에 닭이 있다고요? 응. 음. 진짜로? 그러면은 음. 이게 잠시만 그냥 나온 게 이게 안 되는데 그냥 나와 버렸는데. 그 한테나 올라갈 때 계단. 안테나 그만 봐 여기 봐 천천히 돌리는 거봐저 눈가리 봐 저거. <웃음> 눈가 돌아가고 봐. 일로 와 일로 오라고 한테나 소름 돋으니까 그만하고 u e s s so. I guess so. I guess s 이 I guess so. I g u 어 왼쪽 so. 퍽퍽살이야 s 라는 I guess so. I guess so. I g u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은 저 그거 하나만 만들어줘 다들 이제 단어가 생각 안할 때는 거시기라고 하시면 제가 알아서 알아듣겠습니다. 거시기 문. 그건 남대문입니다. 어, <웃음> <아이씨. 웃음> 예쁘게 딱 만들어지네. 좋습니다. 이제 뭐야, 내 집이었어? 아, 맞다. 아니, 그게 아니라. <웃음> 아니, 아니. 저기 시바이 병장님. 무슨 일인가? 여기 이제 소 키우기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 네, 가겠네. 네. 너 어딘가? 닭장이 요아내 네, 가겠네. 닭장념 배는 소장이 양념 치킨. 아니 <웃음> 씨. 뭔가 하루 산 거치고 좀 많이 지금 성취한 거 같긴 한데 다음 번 음. 정도면은 바로 그냥 가이드북 만들 수 있지 싶은데. 와밥 시간이다. 자 식사하세요. 네. 네. 농사병단 집합. 집합. 자한 사람 앞에 하나씩 자한 편이 한 편이 팬이, 한 팬이 데려와요 한 편이 밥 먹으러 갔어요 한 편이 밥 먹으러 갔어요 야새끼엄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새끼로만 <웃음> <웃음> 그냥 <웃음> 확막 그냥 저 눈가리 저거 돌려 눈가리 돌려 천천히 <웃음> 돌리지 말라고 천천히 돌리지 말라고 한 편한 거 먹는 거 아니야? <웃음> 음, 양념도 음. 있는 거 같은데. 아까 먹는 네, 야, 거 아니야. 죄송한데 신호등 그 전에 나. 침대를 설치를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신호등 치킨 아니야 한 페나. 설치 어. 하나 했는데 음. 아니라고. 어 머스타드 발라져 있네 <웃음> 아니, 머스타드 머스타드 <웃음> 바른 거 아니야 내 머리야. 아, 아 머리야 머리. 음, 음. 왜? 여기 빵댕이가 너무 잘 어, 보여요. 어, 어, 어, 어. 어디요? 저 여기요. <웃음> 우와. <웃음> <웃음> 너무 너무 라인이 살아있는데? 약간 그거 같지 않냐? 근데 그.. 무한도전 정준하 엉덩이 같은 그런.. 자 농사병단 어셈블 <웃음> 한편아 <웃음> <웃음> <웃음> <삼펜아, 웃음> 네? 자꾸 닭 발로 차지마 야야 <웃음> <웃음> 문이라도 열어주고 발로 차든가 <웃음> 이래야 고기 육질이 연해져야 <웃음> 무슨 돈가스도 아니고 이씨. 발로 차고 있네 네. 이거 안 넣어도 되나? 음. 아 그래 뭐 여기 벌판 허허벌판인데뭐 어디 멀리 가 어? 한펜이가 멀리 갔네 <웃음> 어? 어? 어 라미야! 라미야 오지마 집 쪽으로 오지마 집 쪽으로 오지마 야 오지 마. 집중으로 집중으로 오지 마, 라미야 나가 죽어! 라미야 나가 죽어! 어됐어 우와 저게 저발소리였구나 미쳤다 발소리가뭐어 나가 가미쳤나 무슨 천둥 소리가나버리네 <웃음> 당황하니까 제가 안들릴까봐 뭐지? 하고 잡 어! 어! 어! 어! 시엔나! 어, 어, 나가, 나가! 나가! 주, 나, 나가! 뒤져!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죽어! 나가! 나가! 죽어! 이새끼 <웃음> 나가, 나가! 죽어! 죽어 <웃음> <이 새끼야. 웃음> 나가! 죽어! <웃음> 죽어. 오 위기에서 구하겠다 어? 하나? 가나? 하나? 사우나? 어? 잠깐만! 가까이 가면 얘들! 얘들 걸어다닐 때마다 땅이 울려요! 가까이 가면 얘들 걸어다닐 때마다 땅이 울려요! 화면이 흔들려요! 야 이쪽으로 오면 어떡해 나 배고픈데 이쪽으로 오면 어떡해 꼈다 낀 거지 오케이 나 씨바이병장 모두들을 구했다 오케이 됐어 병장이요? <웃음> 병장이 아니고 <웃음> 근데 너한마트면은 그렇게 될뻔했어 어너 그렇게 될뻔했어 집으로 <웃음> 왔잖아? 어 집으로 왔으면 바로 너는 그냥 욕병장이야 육성으로 욕했어 진짜 진짜 이번에 식량 몰래 빼돌리는 사람이 있으면 죽인다? <웃음> 진짜 저 동의합니다 식량이나 자원, 뭐, 갑옷, 이런 거. 혼자 빼돌린다거나 혼자만 입는다거나 혼자만 챙긴다거나 하는 사람 있으면 진짜 죽일거야 근데 정말 어, 뭐, 야, 이번에도 그런다? 해. 저는 감 뒤진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웃음> 이 매번 똑같은 레파토리인데 이 방송이라서 부끄럽지 않나? 수치스럽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예. 구했으니까 본인만 입을거다라든지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절대 안 꺼내준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정말 공동체의식 없는 맞습니다. 사람이나 음. 그 다음에 매번 음. 똑같은 비밀기지 뭐 이런거 음, 그죠? 음. 음. 음. 그만해야됩니다 그만 집밖에 나가서 살아 <웃음> 진짜 이게 무슨 뭐 뭐 방송인으로서 뭐자존심도 없나 맨다. 이 약물었어. 어 우리 뭐 약물었다 <웃음> 어, 지금. 빵을 안 만들고 소 늘리는데 투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고 어. 그다음에 우리 여기 뼈가루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될것 같아. 뼈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뼈가 있어야 없어. 합니다. 아니지. 쟤 여기 또너 나갈래? 여기 봐봐. 여기에다가 이제 똥 같은 거 넣으면 되잖아. 어. 한편아. 네. 들어가 봐. <웃음> <웃음> 어디로 <웃음> 그러고 있어? <웃음> 물론 뼈블록보다 그냥 꽃찾아 가지고 넣는 게 빠르긴 한데 어쨌든 가물도 없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오늘 흑요석까지 한번 가 보는 걸로. 오케이. 지옥에서 뼈블록을 구해 오면 되지? 예. 의미 큰데? 아, 근데 나 진짜 밥이 없어서 나 뛰질 못 하는데 어떡하지? 줄무세요. 할게 없어. 그럼 뛰지 마십시오. 그래, 그 가짜 배고픔이야 가짜 배고픔. 아, 형. <웃음> <웃음> 가짜 배고픔 시간이 아니 <웃음> 아니 가짜 배고픔도 가짜 배고픔인데 <웃음> 뭐, 너 뭐했냐 방금? 뭐, 뭐, <웃음> 보셨나? 요 아니 계란 위로 던져서 어. 헤딩으로 깨기. 거 <웃음> <아니, 웃음> 그 빨강머리. 이게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빨강머리 <웃음> 네 돌았나? <웃음> <웃음> 여기 당 나올 수도 있어. 일 하라고 일 하라고. <웃음> 오늘 내로 일장 진짜 가이드북 만들어야 돼. 음, 음. 아그꽃 같은 것도 여기 똥통에 넣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근데 꽃이 주변에 없더라고. 어, 주변에 다 캐버렸어. 어철안 가져가신 분들 철 여섯 개씩 가져가십시오. 근데 일부러 안 가져가는 인원이 있을 거야 비소라. 아. 왜냐면 가져가면 일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 그래서 안 들고 간 거야? 아. 대박이다. 저는 철 챙겼습니다. 그냥 기기만 했잖아 <웃음> 그철 말고 다른 철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웃음> <웃음> 철들면 일해야 <왜 이래야> 되잖아요 <웃음> <웃음> 나는 가끔 저놈이 피터팬이 아닌가 생각을 해 <웃음> 보고드립니다 여기 마이너스 17좌표입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저번에 차, 찾은 폐광은 다 털었나요? 아니 거기도 다이아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우선순위 찾아야 된다고 나왔던 걸로 기억해 나는 나아 거기 사야 봤는데 그날. 그럼 왜안 들고 왔어? 철광이 없어서 돌밖에 없었으니까. 그, 어, 우리 철이, 철이 없었어. 없었어. 아 철이 안 들었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이 다 소중하다고. 그럼 그럼. 울타리도 다 캐버리. 이상하다. 아, 우리 중에 연비라고 어, 여성인 농사병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소년이 왔지 오늘? <웃음> 소년이라니. 어허. 우리 조사병단은 남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저기요. <웃음> 음? 죄송. 죄송하지만 목이 좀안 좋아요. 목이 안 좋은 건 보았다. 죄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어차피 남자밖에 없는데 뭐. 어, <웃음> <웃음> 아, 칙칙하다. 나와. <웃음> <웃음> 다음 주 조사병단 회식은 사우나에서 하도록 하겠다. <웃음> <웃음> 좋더라. 아, 누구냐? 부건 축축하다. <웃음> <웃음> 축축하다. <웃음> 대장님,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어? 어디? 뒤에 보세요, 뒤에. 바로 당신의 눈동자 <웃음> <어머>. <웃음> 여러분, 여기야.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니야. 오. 이건 한번 고보요 우와, 미어 미치... 진짜. 야, 여기 다이아 100%지, 여기는. 어, 어. 남았는데 거기 가어 나는 저, 나무 캘게요, 여기서. 나무 좀. 하... 아, 꼴렸다. 아, 아, 천장. 여기서 죽으면 답도 없는데. 야, 근데 독 걸려서 나 에너지 딸때왜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나지? 나도 소리 안 나요. 데미지. 어, 지금 데미지 우리, 우리 맞는 있네. 소리가 안 나. 아, 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이따이. <웃음> 이따이. <웃음> 이따이 です <웃음> ね. <이따이. 웃음> <웃음> 안 돼. 안 돼. 좀 이따이, 이따이 있어요. 너 일본어 모르지? <웃음> <웃음> 정말 죄송한데 사과 좀 먹어도 될까요? 아. 미안한데 하나 있으면 나도 하나만 하나가 어? 문제가 아니고 사과 엔딩템이라니까 아껴놔야 된다니까 언제 어디서 사과를 어떻게 구할지 알수 없어요 지금 아 그럼. 아! 아! 사과! 사과부터 빨리 확보해 오케이 확보 완료 귀수리는 죽어도 되지만 사과. 사과는 일어버렸으면 안돼 어? 하나씩 먹어도 될것 같은데? 사과 뭐야? 7개 있어요 이인가어나 사과 많이 있어 어 잠깐 내 아이템들 지금 용암에 빠졌어? 용암? 밑으로 떨어진 건 용암에 빠진 것 같은데? 야, 저기 철있다 야 심지어 거미는 거미줄에서도 속도 빠르니까 어떻게 안되거든 아, 아. 아. 아! 어. a 어? 아, 아, 아, s 아 u r e 뒤에 이렇게서있었던거알아아3아 오오오오오오오 g r a p h i c i c i c i c i c i 아, i 아 i c i 아, 아아아 c i c i c i c i c i c i c i c i c i c 아 c 아 용암, c i c i c 아 c 아 하나만 더 찾으면 돼 하나. 살기 힘든 세상. 아 죄송한데 저는 약간 좀 염세적이라서요. 아. 살기 세상. 나시나길 네. 살자 복세편살. 복세편살 나시나길이라고 아시나요? 두 번째 건 나시나길. 뭔데요? 나시나길을 몰라요? 나시나길가 뭐예요? 시간 <웃음> 신나예요아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어 네. 나시나길. 네. 어 나시나길 어 유명한 길이죠. 나 용암양동이 나한테 다섯 개 올라봐요. 음. 이제 여섯 개. 이제 여섯 개. 아니 잠깐만, 야, 얘들아, 나 아까 그 다이아 캔데야, 얘들아, 나 버리지. 됐 비솔림, 뭐. 우리 네. 올라가서 이제 대원들한테. 아니. 아쉽게도. 어. 나머지는 실종되었다. 어, 죽었다고 전해주자. 아, 얘들아. 사기 단장은 나 시바이가 맞도록.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캐빈님. 어? 걱정 마요. 저도 뒤를 잃었거든요 난 찾았는데? 어? 가자 아, 대원 <웃음> 아, <웃음> 병원 하나를 잃었다 어, <웃음> 얘들아! 같이 가! 아 진짜.. 아 살았네? 오케이 너.. 그럴거야? ㅋ <웃음> 가 뒤를 막았습니다 박사님 <웃음> 안타깝게도 이러면 삐뚤어져 연비대원은 함께 하지 못했다 이거 <웃음> 다 <웃음> 들고 가서 미안해, 애들 미안해. 다 끌고 와스네들아다 장난이지 거참고 걔네들 다 데리고 와 우리 집 한번 헤어 만들어봐 알았다고 내가 만들어 줄게 <웃음> 말만 하지 말고 진짜 그러자 내가 가져올게 기다려봐 <웃음> 야 미친놈의 방아쇠를 수... 당겼잖아 지금 아 죽어버려 핑크 침대도 다 날려버려 땅에다가 열칸 파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아예 한꺼번에 옵시디언을 만들어서 캐자 이거 안전하게 왜냐면은 괜히 물 설치하다가 물 날릴까봐 그럼 그냥 아. 포탈을 바로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씩.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괜히 물 날릴까봐 그래. 아이 캐빈님. 응? <웃음> 땀이 아니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만약에 물 날려봐. 어? 제가 줄게요. 저한테 주세요. 아, <웃음> 하... 안돼. 그렇게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어쩌다 보면 물이 날아갈 때가 있다니까 진짜 진짜 아잇. 버그로 진짜 버그로 그냥 날아간다니까. 아 버그로 버그로. 에 갖다 대고 설치하지 음. 않는 이상 날아갈 리가 없습니다. 아 알았어 믿을게요. 오늘 혹시 배급 없나요? 아소 주고 남은 거빵네개 있거든요. 아? <웃음> <웃음> 저, <웃음> 저 방금 트랙터가 지나갔나? <웃음> 아니. <웃음> 아 이거 물을 없애서 지금 설치가안 되는 거예요. 아. 아물없애서아 음. 아, 아예 아, 물물물 물 빨리 주세요. 우리 작물들 다 죽을라. <웃음> 자, 캐빈 님. 어? 잘 보십시오. 빠 어? <웃음> <하! 웃음> 가빨빨빨 빨빨빨빨 빨빨신빨 빨빨빨빨 빨빨빨빨 빨빨빨빨 빨빨빨빨 빨빨빨빨 빨빨빨빨 빨빨빨빨 빨빨빨빨 빨빨빨빨 빨빨빨빨 빨빨빨빨 빨빨빨빨 빨빨빨빨 빨빨빨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r e 기를 근데 r And t h 개도 있고 막. 아, 울타리는 음, 필요하지 뭐 그렇지, 아 나무나무 get the 나무 m a a 나무. e r e t e 실실실실 g you. 실 m not sure. I'm not sure. i 방패. o t sure. She is. She is. She i 오, 보고 드립니다. 거인 없습니다. 오케이. 야, 야! <웃음> 야, 씨, 이거 누구야? 야, 야, 이거 누구야?